아 어떡하지? 아씨 <웃음> 괜찮아요 괜찮, 괜찮아요 괜찮아요 <웃음> 어, 뭐하고 있었어요? 키아나나 <웃음> <괜찮아. 웃음> 아이고 카메라부터 드림시네요 아, 그... <웃음> 집들이를 하기로 했어요 지금 한명 지학생이 있거든요? 그러네 그두 명! 두 명이네 미도마테 어, 미도마테. 아 맞네 미마에, 미마, 미마 어디있어요 미마? 미마? 마미 마미 마미 진짜. 마미 어디 있어요? 어딨냐고요? Where is 보세요. my mommy? 지금 늦어가지고 지금 미안해가지고 지금 카메라부터 켠 거죠? 맞아 유튜브 아 <웃음> 안돼 <웃음> <맞네>. 이 새끼 <느낌. 웃음> 이 새끼 <느낌> 걸렸다 <웃음> <웃음> <웃음> 와네 그게 아니고 오늘 집들이 한다는 소식을 듣고 네. 취재하러 온 거예요 취즈요네 멤버들이 다 아니, 모인다는 소리예요 그 거... 그... 아니, 아니 그..그런 그, 얘기하면 안 돼요 <웃음> 어떤 기자가 취재를 서신으로 느껴와요 <웃음> 그니까요 아니 이 컨셉이구나 <웃음> 아니 그러면 다시 들어오세요 저희가 <웃음> 좀 환대해 드릴게요 아 유진이가 나가야지 그러면 다시 들어 올게요 오신가요? <웃음> 오신가요? <웃음> <뭐신가요? 웃음> 어머 <웃음> 어머 왔구나. 어머 어머 휘딘님 어서오세요 <웃음> 형이 <웃음> 여기 어쩐 일로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어교게 알고 오셨어어 어, 어, 뭐야? 저희 오늘 모이는 거 아셨어요? <웃음> 저희 오늘 저희 집에서 집들이 하는 날이거든요 네 <웃음> 그래가지고 왜 음. <오늘> 울은 척하세요? <웃음> 또 유진이가 또 초대해줬어요 또 <웃음> 맞아요 네. 네, 저희 같이 놀 건데 같이 노실래요? <웃음> 같이 노실래요? <웃음> 아니요 <웃음> 그 외웠어요. 맞아, 외운 거예요. 아, 어, 구경하러 왔어요, 구경. 네, 저희 오늘 약간 좀 신나게 놀 건데, 카라리스 방해되거든요. <웃음> 맞지, 맞지? 나가주세요. <웃음> <나는> 복수설 <웃음> 복수설 <웃음> 나가주세요 <웃음> 아, 그리고 그 지금 집에 와봤는데, 괜찮거든요? 그렇죠 집이? 그래서 한번 밖에 좀 구조를.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거 행거가 생겼고요 겨울이다 보니까 오전에 다안들어가 가지고. 그죠 네 행거 생겼고 2층에 t v 가 생겼는데 2층 좀 올라갔다고 줄래요? 피디님? <웃음> <웃음> 아, 하하하 그럼 제가 안내드리죠 해 네. 대박! 저분이 한번 한, 한번 와봤거든요 네. 방송하러 와봤는 지금 화실에 있어요 와요? 아, 아, 아, 아 맞네 <웃음> 칫솔이 있다는 거아 제가 여기서 침대는 아직 안 넘어갔거든요 에이. 에이. 에이. 아, 여기, 여기 누웠었나? 가자. 일부러 어. 같이 올라가요. 어. <웃음> 아, 저기 누워봤으니까 저런 말 하는 거지. <웃음> 어머나, 어머나.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웃음> 와우. 네. 네. 네. 뭐, 이렇게 대충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되게 잘돼 있어요. 이거 TV 보더라고요. 넷플릭스로. 네. <웃음> <웃음> 그게 TV인가요? 네, TV에요. TV죠, 이거. <웃음> 어, 몇린치죠 모르겠어요. <웃음> <웃음> 여기 보면은 상제시장으로 여기 가방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그위에다 아지어졌으면 좋겠는데 너무 무서워 가지고. 근데 이게 아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네. 그런 거 한번 할까요? 미도님 늦으니까 뭐 몰카 같은 거아 미도 몰카? <목소리> 네. 어떤 거지 <목소리> 몰카 잘하세요? 아니 저도 개 못해요 저 아, <웃음> 연기 진짜 개 못하는데? 아니 난 연기도 연기인데 웃음을 못하아 나도, 나도 나도 아 그래? 아 내가 봤을 때아 이렇게 막 싸우는 척하는 거없상싸 <목소리> 맞지? 연, 싸움? 뭔가 우리가 이렇게 놀면서 할수 있게 는있는데 싸움 아니면 뭐 싸움 타는 것밖에 난 생각이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싸우는 건> 안 나는데 싸 타는 건 어때? 싸우는건 어때? 나랑 연둥이랑 아니 예를 들어서 연주 연동은 그러면 아직 미도가 이렇게 많이 안 친해졌으니까 잘 모르잖아 서로 연락을 잘안 하니까 그래서 그런 기류를 너네가 떡밥을 한세개 정도 흘리는 거야. 그럼 우리가 눈거리 흐 이게 쉬쉬하는 느낌? 거의 <목소리> 어 이제 미도가 눈치 채겠지. 자기가 또 되게 눈치 빠른 줄 알고 <목소리> 나한테 이게 될거 <택고> 나와가지고 <목소리> 야 언니 눈 주렁이가 아, 있는 거 같아요. 근데가 <목소리> 어, 진짜. 근데 뭔가 나도 느낀 것 같기도 하고. <목소리> 이러 자기 보다어깨 익숙해져가지고 아 이거 내가 맞다니까? 이거 내가 맞다니까? 방하면 귀엽겠다.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방하면 귀엽겠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 근데 그걸 어떻게 다 담지? 맞아. 그니까 너무 길어. 맞아. <목소리> 그 <그거> 재밌긴 하다. 그러면 <목소리> 다 죽자 저희 그냥? 그러면 그거 어때? 아까 좀 이거 너무한가? 투명인간 취급을 하는 거야. 아 안돼 아, 아니,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해줘가지고. 맞아 상처받지 우리 진짜 착하다 근데 그니까 러좀나빠져볼까 그러니까. 저희? 어좀 아. 나빠졌고 너엎드려어야저 <웃음> <웃음> 설굴 잘했네 설굴 잘거좀 있긴 하더라 아. 내가 내가 해 그거는 아니야 어, 그러면 아직 마태형도 안 왔으니까 어. 미우나 오면은 어. 미우나 늦어서 어. 마태형이 화나가지고 그냥 가버렸다고 근데, 야 그러면 마태한테 전화해서 미우한테 또... 부재중 하나만 남겨놓으라고 그러자 그러면 일단 마태형한테 일단 자, 작업을 쳐놓자 마태 어디야? 우리 미도 몰카 할 건데 너 지금 미도한테 전화해서 부대좀 그냥 빠르게 한 통만 남겨놓고 그래서 미도 어 그거 부대좀 남겨놔 아 근데 오토바이 싸움 들렸지 않았어? 아 지금 오토바이 온것 같아 그럼 우리 우리도 좀앉아밌는짤 그럼 안 우리 볼까요? 지금 안재보자아 어떡하지? 아 어떡하지? 아씨 아, 어떡하지? 아, 어떡하지? 그 정도 안 돼. 보자는다 아, 이렇게 표현해 줘야죠, 그죠? 일단 썸네일 썸네일 아, 찍어야 되니까 아 어떡하지? 아씨 썸네일 아쓰고나 쓰러졌어 아 어떡하지? 아 설거지 안 했는데 어떡하지? 아, 아, 아, 어때? 괜찮죠? <웃음> 그럼 우리 그냥 막 일부러 괜찮죠 있잖아. 아 괜찮아, 괜찮아. 다시 돌아오실 거야. 아 맞대. 오늘 좀 예민했다고 하고. 너가 약간 그런 표정 잘짜잖아 아, 괜찮아. 이런 거 잘하잖아. 안괜찮아 괜찮대. 아, 괜찮아. 괜찮죠 벌써 그런 표정이네 지금? <웃음> 지금. 이미 얘는 자기 집이었어. 자기 집온게안 괜찮아 지금. <웃음> 이 <이미 안> 괜찮아. <웃음> 괜찮아. 그러니까. 괜찮아. 괜찮아. <웃음> 괜찮아. 좋아. 이제 몰입해야 돼요. 이제 음, 야돼다 연기 잘하죠? 자, 잠깐만 쉬, 쉬시죠. 피디님도. 네. 네. 피디도 이제 몰입해야 오케이. 되니까. 피디님도 눈치 진짜 많이 봐주셔야 돼요. 아, 아 약간 주세요. 일단 음. 마태 없이 진행하는 걸로 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척 어, 해주시면 어, 진짜 오케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음. 오케이. 아 좋다. 음, 어? 오. 너무 좋은데? 음, 자, 음, 이제. 체계화가 되게... 왜, 그래. 왜 이러고 있는 거예 아, 네. <웃음> 목베개. 뭐 앵그리버드 발사하나요? <웃음> 아 이거 이거. 이이 <웃음> <웃음> <웃음> 지금 벌써 연기 간정 몰입적. 앉을 부자. 너 그런 시도것같 아. 아시면 에어컨 틀어 드릴게요. 하가 막내니까 분위기 풀려고 해. 맞아 맞아. <웃음> 맞아. 그러면 되겠다.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 아요 잘하는데? 다다리춤인데 앉아서. 괜찮 괜찮 <웃음> 근데 이게 좀 늦네, 오늘. 진이 그 일이 있대요. 그 급한 일이. 있죠? 아니뭐 누구는 급할 일 없나? 대박. 그렇죠. 이 입에서 저 입부터 입부터. 성동아 너도 빨리 입 튀겨. 그럼 늦어가지고 <웃음> 어, 벌써 입했네. 뭐 하고 있었어요? 일단 내가 제일 먼저 왔거든. 네. 나는 진짜로 오늘 촬영이 없나? 생각했어. <웃음> <웃음> 난. 난 진짜로 <웃음> 키스 한번 조지고 <두> 있었어요. <웃음> 그만해! 감당하지 못할 거 그만하라고. 아까 <웃음> 초인종, 그만. <웃음> <웃음> <조인종> 누르니까 당황하더라. <웃음> <웃음> 어? 아아 초인종. 초인종 누르거 초인종 소리 때문에 당황한 거아 <웃음> 많이, <웃음> 많이 당황한 거. 왜 초인종 <웃음> 어? 어? 제가 노래 들려주고 있었어요. 아, 맞아요. 정원이 오늘 노래 나왔거든요. 아, 맞아요. 여러분, 노래 나왔어요. 아, 노래 좋던데? 아, 왜 이렇게 안 와? 근데 저 진짜 안 오긴 하다. 아, 한다. 좀 늦네. 아, 늦는데 아, 아, 아, 배가 슬슬 고픈데? 그러니까, 비디끝으 아. 아, 진짜 차량 접죠, 그냥? 아, 나 갈래. 아, 이럴 거면 저거 좀더 자고 왔을 가, 텐데. 갈래요. <웃음> <가>, 갈게요. 그러니까? <웃음> 컴퓨터 검사? 아, 아 근데 저 진짜 거짓말 치고 그뭐 하는 게 게임 그거 인벤 가가지고 야, 야 이거 봐봐 이거 밖에 없어 아 그거는 뭐 당신 생각이고 아니야 없을 거야 근데 저 진짜 없어요 아 난. 난 진짜. 진짜 말이 왜 말이 많아져요 괜찮아 괜찮아 아 그러면은 <목소리> 아, 잠깐만 어, 저, 저 하나 생각났어요 어. 디스코드 게임 몇 가지? 아! 안돼! 디스코드가 왜 이럴지 보면 될것 같아요 알라져요아 역시 자 까시죠 약간 카톡 공개 같은 느낌 어, 이게 아, 친구다 아, 아. 아 방문 기록 보시죠 방문 기록이요? 제가 아, 디스코드는 이제 다른 분들의 사생활도 소중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아, 그거는 그렇죠. 이제 오케이 이렇게 오케이 할수 밖에 없고 이거는 이따 장훈이 왔을 때다한 에이, 아, 예. 아, 정훈이 왔을 때다한거아 정훈이 거 때. 지나고 그 밑에 거만 보면 돼죠 그거 보고 아이디어그래서좀 무섭지 않아아좀 뭐가 있겠지? 포잉몰 있... 넷플릭스가 좀맞네요아근 제가 넷플릭스 넷플릭... 야한 거 봤죠? 야한 거 봤죠 또? 아니 그 아니고요 넷플릭스 그냥 그거예요 습관 나도 모르게 아, 그냥 켜자마자 넷플릭스 아, 들어가는? 아. 그런 거 있죠 오늘의 실용님 뭐예요 이거? 아 그거 제가 요즘 보는 그까 그러니까 뭐냐고요? 어떤 애니냐고요? 그 로맨스 애인데 신령님이랑 그 사자랑 사귀는 내용이에요. 신령이랑 사자랑왜 사자랑? 사귀어요? 네? 사자요? 네, 네. 신령님 노예, 노예 같은 느낌? <웃음> 노예? 아, 그런 물 <웃음> 좋아해요? <웃음> 그런게 여러분들 은아실거예요 오늘부터 신랑이 굉장히 그 따뜻하고 가슴 설레는 애니라는거 노예인데 그렇게 돼요? 아그 있어요 아 어, 근데 진짜 디... 게임을 진짜 많이 한다 아, 제가 제가 어, 제가 좀 딱딱 게임이야, 게임이야. 급격히... 아, 세비지 아저 근데 진짜 컴퓨터로 뭐 게임 말고는 별로 할요그네아 떳떳하네 그지 보통 핸드폰으로 하지 네. 어. 그럼 뭐, <웃음> 에? 어? 에 에? 에? 어? 에? 아,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네, 핸드폰이 있었네 디스코드 메시지를 들어가고 싶은데 아, 다들, 아쉽네요 h 아주세요 l i s 니다 온라인상 s t e n I listen. I listen. I listen. I listen. I listen. 요 listen. I listen. I listen. I listen. I listen. I listen. I listen. I l i s 리 우리 한명더 있죠 지금. 아, 아, 점프 누르면 점프하고. 로망 이 있긴 해. 나 어, 우리 집 같은 아파트 사는 남자랑 생 어. 그러면은 데이터할 때 편해서. 어. 아, 그럼 리모컨으로 움직이고. 어. 나와. 딱 누르면 턱 나오고. 한마한 그러니까 마리의 노예를 만들고 싶어요. 아, 야, 노예를 좋아하죠. 아 저도 가고, 어. 저도 가고. 뭐야. 어. 노예 할래? 좋지 아니, 아니. <웃음> <웃음> <웃음> 아 너무 안온데야 그러면 실제 응. 미도한테 카톡 남겨놓자 너무 어? 우리의 어? 연락이 없는 것도 이상해 오 어, 그러니까. 어, 괜찮다 미도 어떻게 해해난 그래. 이럴 경우 바로 전화 때려 <웃음> 근데 마태한테 연락 왔어 나 언제 들어가야 되냐고 라 일단 마태형은 대기하라고 하고 미도한테 전화해보겠습니다 고객돼서 차단을 받을 수아 운전 중이래 운전할 때안 버텨 아감사합다잠깐 아, 이거 80, 너무 아, 어어나 일단 휴대폰 그 보고 있을게 음. 왔어? 안녕하세요 안녕 뭐야 무슨 일 있었어? 어, 안녕하세요. 아 그게 뭐, 아니라 지금 네. 우리 좀 당황스러운데 어, 왜왜왜 우리 좀 당황, 당황스러운데 뭐요? 어, 살짝 큰일이 났어 어? 왜왜 왜. 어? 다 왔네? 어. 죄송합니다 <웃음>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마태용이 기다리다가 우리가 약간 조금 늦어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웃음> 화가 나가지고 나갔어 갔어 응. 우리가 진짜... 좀다 많이 늦었어 <웃음> 예, 저도 늦어가지고 마태가 최근에 좀 우리 늦는 걸좀 예민했잖아 계속 전화하고 그랬잖아 근데 오늘 좀다 같이 <웃음> 늦어가지고 제가 제일 늦어서 아, 그래요? 거짓말 안, 안 넣었죠 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아니, 저도 성은 성은으로 늦었어요 저좀 전에 왔으면 나만 안 넣고 그래가지고 지금 약간 화나가지고 <웃음> 근데 그냥 이대로 진행은 해야 될것 같긴 해요 <웃음> 어, 그래서 전화를 어, 그래서, 해봤는데 그래서, 그래서 동건이도 그냥 하자고 네, 그래서 일단 찍자고 했는데 음. 야, 괜찮겠지 맞아. 이렇게 응. 보 네. 여섯 명이니까 그냥. 응. 그냥 마트 어차피 마트 있을 때 많이 안 찍었으니까 그냥 그냥 이렇게 우리끼리만 노는 걸로 하고 응. 하면 되지 않을까 아, 진짜로? 응. 진짜로? 응. 응. 진짜? 응. 아니야 왜 그래? 뭐, 뭐 <웃음> 아니야. 우리도 우리 아니었으면 좋겠다 근데. <웃음> 우리도 지금 <웃음> <웃음> 당황해가지고. 응. 전화 안 받아. 아데 나는 너도 전화가 안받는거야 아, 안 그래서 혹시 맞아. 막 도중에 만나서 싸웠나? 음. 어, 맞아 맞아 그니까 그래서 어. 우리가 음. 너전화했는데아 왜냐면 마태가 너한테 전화를 하면서 나갔거든 전화 안 왔었어? 전화 와있었는데 택시여 나 방해금지 모드여가지고 아, 아. 뭐 우리는 마트는 뭐잘 갔는데 우리는 가지도 못하고 아, 나, 나 근데 이런 적 처음이어가지고 그니까 그러니까. 나도 걔 할지 모르겠어 원래 화를 잘안 내시죠 촬영, 화령으로는 화냐 응. 예민할 때땐 있어 맞아 맞아 예민할 땐있 식으로 하지 마라 응. 이렇게 말할 때는 있는데 너는 무슨 일이 있었나봐 원래 그런 거 같아요 오기 음. 음. <웃음>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 <웃음> 원래 <걸로. 웃음> 기분이 좀 저러고 <웃음> 있었어 그냥 뭐 우리끼리 뭐 할까? 뭐이대이대 뭐, 뭐 2로 막할수 있는 거 그런 거 없나? 원래, 뭐, 하, 도, 아니, 근데 도. 근데 도. 원래 하던 거 그냥 그대로 해도 되지 않아요? 음. 그냥 음, 음 그 요리나 뭐 이런 거다 아, 다. 아, 내용은 너가 다 알아? 해야 되는 촬영 내용. 음, 근데 막 짜고 하는 날이 아니여 가지고 그냥, 그냥 집들이. 아, 친한 아, 아, 집들이. 아, 그래? 다행이긴 하다. 그럼 대화 주제 좀 바꿔 볼까요, 우리? 그래 그래. 그러면 아, 그래, 그래, 그래. 일단은 그럼 일단 집들이 왔잖아요. 네. 이제, 그 이제 집들이 왔으니까 그 음식을 해야 되잖아요. 아, 위도 이렇게. 앉 어, 어, 그래, 아, 맞아 맞아. 아 근데 진짜 이렇게? 진짜 진짜. <웃음> 진짜 모르겠어. 모르겠어. 오, 진짜. 아, 근데 이게 있잖아. 우리가 너가 오기 전에 어떡하지 하고 있었는데 지금 얘도 다시 반까지 가야 되고 응. 얘도 가야 되고 나도 가야 돼 기다릴 수가 없어. 응. 어, 응. 이리로, 이렇게 이게 이렇게. 춘 갠춘. 갠춘 갠춘. 갠춘 아, 갠춘. 갠춘 끝나고 연락 한 번만 해 줘. 뭐 하죠 그러면. 진짜? 거짓말. 아, 옹기종기. 마티있었으면다 불편했어. 맞아. 야 건강 너무 커. 자 오늘 이렇게 집들이 모였는데 네. 어, 오늘 뭘 하고 놀까요? 오늘 일단 집들이는 뭐니 뭐니 해도 음식이죠. 그쵸 네. 아, 요리 안해두셨어요 그니까 거의 네, 네, 온다는데. 그러니까 원래 미리 해놓지 않나? 장을 봐야 되는데 왔다고 해서 하셨다 와야 하는데. 어? 닭가슴살나 이제 제가 4일 전에 먹다 남은 피자 그여 조각 시켰는데 2 조각만 먹어가지고 4조각 네 조각 남았거든요. 먹으면 됐네. 그거면 됐긴 했죠. 네. 4일 전에 시킨 거라고요? 네. 근데 4일전 피자는 괜찮아 냉동 보관, 냉장 보관하고. 이때도한 일주일 지난 여행. 음. 아 이건, 이거 이거 냉장 보관해서 괜찮다. 아 이거 어? 아 이건 진짜 4일이야 네, 아, 얼려먹는 거 아니에요? 냉장. 냉장. 냉동 <웃음> <아니야>? <웃음> 아, 냉동이 아니고 냉동. <웃음> 아 냉동 보관해야 돼? 야, 와, 냉동해야 돼 음, 냉동하고 돌려 먹어야지. 냉동, 냉동해야 돼요. 냉장하면 안 돼. 아, 냉동해야지 나 아, 버려야 돼 저거? 어, 좀 아, 당연히 버려야지, 버려야지. 어, 우리매이려고한 거야 지금? 아나 아, 아, 그... 몰랐어 냉동 보관해야 돼 그럼 치킨도? 아, 치킨도 아, 냉장? 아, 치킨 아, 냉장? 아 근데 아. 왜 하나면 한 2, 3이나 먹어 아, 치킨 어. 얼마 됐어요? 1주일 헉! <웃음> 무뭐안피었니 <웃음> 압소사 아, 뭐안 봤어 무서워서 <웃음> 뭐안피었니 그래 오늘 <웃음> 유진이 냉장고 참었어 <찾았어. 웃음> 야 미쳤나봐 혼낸지가 아, 그냥, 그냥, 그냥, 그냥 냉장고 통째로 아 냉장고를 부탁해! 아 냉장고를 아 부탁해 오케이. 그러면 뭐 어떻게 진행할까요? 커플별로? 아 커플이 구나 잠깐만 아 미안해 미안해 아 미안해 미안해 아커플별로안 된구나 <웃음> 아 그러면 뭐갈고 가위고 아묵빠아둘둘이야 셋셋이 냉장고를 부탁게 앤뮤진 냉장고아 진짜 한다고? 뭐,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너무 민폐고 민폐인건 어, 아네? 아 미안해 미안해 미 언제 아, 또 들었어? 오야 <웃음> 어, 오늘, 오늘 진짜 엄청 오늘 좀 예쁘다 누나. 그러니까 맞아, 오늘 좀 귀엽네. <웃음> 오늘 좀 예쁘다. 삼삼으로 나눠가지고 게임에서 배달음식 시켜주기어어 어, 좋다 좋다 좋다. 어, 아 요리 안하 어, 요리 안 하고? 그 어, 어. 그냥 배달음식이. 아, 왜냐면 요리 재료가 없어. 그게 나의 스 음, 그리고 누나 집이기도 하고. 어. <웃음> 자 그러면 묵지. 어. 묵. 뭐야? 빙벙으로 오우 곱 왔어 어형 어, 안녕 왔어요 어. 괜찮나? 네, 괜찮아? 저거야 저거 누르고 닫아야돼 괜찮아? 응? 나 그냥 이데 왜? 뭐가? 유진이가 시켰습니다 <웃음> 아, 내가 시킨 건 아니지. 그죠어? 이거 그죠어? 영상 보면 어, 확인해 주세요. 어, 맞아, 제가 말한 게 아니거든요. 오리오. 누가 말했죠? 그러면? 피디 님이. <웃음> 아, <웃음> 아, 맞지. 아유, 괜찮아? 최대 상처 안 주려고. 아, 그러니까 위도가 위도가 괜찮은척했네. 그래. 아유. <웃음> <웃음> 아이고. 놀랬어. 놀랬어, 놀랬어, 놀랬어. 여 놀랬어. 미안해 우리가. 미안해. 미안해. 최대한 수위를 조절해 가지고 우리가 제일 약한 걸한 건데. 됐어. 혹시 너네 착하구나. 까 그러니까, 응. 마음이 열려 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미 우리 미도 마음 열어서 아 미도 조금만 해도 상처받을 거 같은데 그게... 해봤 맞아 맞아. 이제 <웃음> 아 <이거> 반응이 <웃음> 아, 네. 전혀 몰랐어? 맞 예. 귀여워 야, 우리 되게 어색했는데. 그러니까. 그까, 그까. 아니 나저 뒤에서 웃참고 개소리가 는 계속 웃고 있고. 그래서 여기서 난 여기 있어가지고 웃자도 웃자고 지금. 지금 왜래요? 웃자 우자 지금 진짜 이상해요. 김홍준 님. 아니 나한테. 아 아닌가. 아니 나한테 집 이뻤었다는데 개구란데? 뭐 개소리야 지금 존나 이쁜데아이 다들 다집 예쁘다 그어 에어. 계단은 옆으로 해서 두번두 번째 칸부터 올라가요. 피로 나간다고? 잠 나왔구나 왜요? 피 예쁜데 빨리 지금 나가라 싫로나 지금 여기 실내면 실실 보고 생겨서 못 나가 <웃음>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자, 여러분 몰카는 상습하지 않는 사람에게 해야 됩니다 맞아요 맞아요 <웃음> 지금 마태 같은 애들한테 하잖아 신경도 안써 맞아요 맞아. 맞아. 어쩌라고 <웃음> <웃음> <웃음> 진짜 몰랐어요? 근데? 아, 진짜 몰랐죠. 아, 그래. 아니, 연주가 있어가지고. 음. 아, 설마. 아, 연주가 아, 있는데 연주. 이러겠어. 이러, 이랬거든. 아, 진짜. 아, 아, 연주가 좀 잘하긴 했어. 내가 봤어. 연주가. 아, 정말 아, 어요 그, 그, 그니까. 어, 그게 어, 저도 좀 늦어가지고. 못다지. 이 한마디가 나에게는 싱금을 올렸어. 아, 이거 진짜. 아, 아 이늦다고 <웃음> <되게도> 해가지고. <웃음> 아, 우리는 조용히 있는 게 제일 어, 진짜 있어. 맞아, 음, 맞아. 음. 맞아. 누가 아세요? 뭐야? 저미더 보다 음.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기다릴 동안 뭐 했게? 서브웨이 먹 어? 맛 아이 형제 먹어요. 우리도 어, 어쩐지. 어쩐지 우리가 와. 안에서 숨어 있을까 는데안 오더라. 제일 제일 개웃음. 안오더라 너무 배고파서. <웃음> 우리도 배고팠지금. 맞아. 어쩌라고오 <웃음> 어, 역시. <웃음> 역시. 사나이가 <웃음> <역시. 빨라지가 웃음> 존나 없어요. <웃음> <웃음> <역시>. <웃음> 그러면 이제 다정식적으로 모였으니까 어떻게 바로 <웃음> 시작해도 될까요? <웃음> 그래. 자 바로 시작해요 반장님 오늘 밥은 뭐 먹을까요? 네? 반장님 정직히 아, 드리기 아, 게임을 하시죠 아프라 안 아, 된다고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웃음> 함부로내 해주세요 저희 카메라 여기 있어요 아, 예. <웃음> <웃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거는 촬영 때 늦지 않도록 합시다 음. 결국 어, 교훈적인 음. 몰카였군요 음, 네 맞죠 음. <웃음> <웃음> 당신 울었으니까 괜찮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얼마나 우리한테 미안해하고 있는지 알았어요 맞아요 네. 자, 안녕. 안녕